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텐바이 텐에서 며칠 전에 뭐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같이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구매한 것들을 다 보여드릴게요. 근데 사실 몇개 구매 안 해서 제가 평소에도 진짜 자주 쓰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아파 스티커 제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할 텐데 제가 이 아파 스티커를 거의 다 썼어요. 그래서 추가로 구매했습니다. 자주 쓰는 거라 수량도 조금 여유 있게 샀어요. 유칼립투스도 사고, 얘는 뭔 꽃이지? 네잎클로버. 네잎클로버도 사고, 이건 또 뭐야? 프리지아. 어, 프리지아 굉장히 예쁜데요? 프리지아도 사고, 이것도 네잎클로버. 이건 라벤더인가 보다. 저 개인적으로 라벤더 진짜 좋아해요. 라벤더 향기도 좋아하고, 라벤더, 또 라벤더. 이거는 제비꽃. 어, 제비꽃 너무 예쁘다. 제가 개인적으로 유칼립투스 야파 스티커는 진짜 자주 많이 써서 일부러 3개 샀어요. 근데 이것도 또 금방 쓸것 같아요.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요즘에 진짜 다꾸 아이템 중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. 셀 스티커를 샀습니다. 이 텐바이텐 데일리라이크 거기서 산 거고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어요. 제가 조만간 이 실스 스티... 특어실 발음 어렵네 실 스티커 위주로 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런 귀여운 작은 아이템들은 평소에는 쓰진 않아서 잘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귀염귀염한 실 스티커를 여러 장을 샀습니다.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두개 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마스킹 테이프도 꽤나 많이 있어서 마테는 추가로 잘안 사려고 하거든요. 마테가 예쁜 게 진짜 많지만 생각보다 자주 쓰기 어렵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마테는 최근에 잘안 샀는데 이거는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. 저 예전부터 모눈 마테 사고 싶었는데 오프라인 문구점들에는 안 팔더라고요, 잘. 그래서 벼르고벼르고 벼르고 있다가 이런 느낌의 마테예요. 말씀드린 것처럼 모눈 마테고, 요거는 파란색 모눈, 요거는 빨간색 모눈이. 한번 종이에 붙여볼까요? 뭐 이런 느낌. 그리고 이것도. 이런 느낌입니다. 오, 되게 예쁘네. 이거는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의 간단한 하울과 간단한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